저는 유튜브로만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고 있는 정열의 가업승계 채널 운영자 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관련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 노출만 될수 있다면 여러분도 인기 유튜버가 될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장르, 두 번째 평가, 세 번째 시청 시간, 네 번째 인플레이션 클릭 이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챙긴다면 여러분의 영상도 반드시 추천 동영상과 관련 동영상에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은제 경험으로는 시청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점프컷, 중간중간에 쉼을 없애주는 점프컷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기심 유발, 독자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어, 너무 궁금하고 다음 얘기가 궁금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앞에 모든 걸 얘기해주면 독자들은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상이 유익하고 알차다면 고객들은 끝까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봐요. 다시 보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시청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시청시간의 목표는 제가 40%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정말 저 나름대로 떡상 제가 구독자 1000명을 넘고 수익화하고 급성장할 수 있게 해준 영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이 시청시간이었어요. 자, 이거는 제 채널에 대한 분석이고요. 제 채널의 노출수가 오늘까지 85만이었고요. 노출 클리닉은 5.9% 였어요 28%가 떨어졌죠 그 이유는 전에는 특정인만 제 영상을 봤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많이 노출을 해주기 때문에 저제 영상과 관련 없는 분들도 계속 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회수는 어때요? 999% 지난 올해 올 1년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제가 2020년 1월부터 쭉 봤더니 거의 시작에서는 뭐바닥에 붙어있죠. 그러다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5월입니다. 5월에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7, 8월에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 제가 한 이때쯤 됐을 때왜 어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지? 라고 했을 때 제, 저의 조회수를 늘려준 아주 고마운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법인돈 10억을 개인화할 때 6.7% 세금만 내고 가져오는 방법 이 영상이에요. 제 구독자 중에 441명이 이 영상으로 구독자가 됐고요. 조회수는 이 영상이 7,600회 시청시간은 1,400번 결국 이 영상이 제가 유튜브를 수익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영상 하나예요. 자,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영상을 제가 2020년 5월 2 7일날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을 올라갈 때를 보니까 5월도 약간의 상승은 있었지만 7,8월에 급성장이 있었죠. 이것은 바로 이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가 검증을 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시청시간이 초반에는 50% 정도 돼요. 물론 이게 조회가 많아지고 노출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의 아주 충성 고객들이 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시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처럼 추천이나 관련 영상으로 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마구 사방에 띄워주면 구독자도 늘어나고 시청시간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제 여러 구독자처럼 장기간 시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되면 사실은 시청시간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이. 자 조회수를 높이는 네 번째입니다. 인플레이션 클릭률을 높여라. 생소한 단어죠. 인플레이션 클릭률이란 내 영상을 플레이하는 동안에 우측에 뜨는 영상에 대한 클릭률입니다. 지금 제꺼 정렬의가업승게 영상을 보면 오른쪽에 또정렬의가업승게또정렬의가업승게이 밑에 것도 제꺼예요 그러면 제꺼를 보시는 분이 이영상 유익했다면 당연히 이 우측에 관련 동영상 중에 제 영상이 떠있다면 은 클릭을 하시겠죠. 물론 오른쪽에 많은 영상이 떠있기 때문에 썸네일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다음번에 썸네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건데 오늘은 인플레이션 클릭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나를 대표할 만한 영상들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이렇게 인플레이션 클릭률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나만의 떡상을 분석을 해보았고요 여러분도 중요한 게뭐 떡상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고객들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유사한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제 영상을 분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상을 분석하면서 여기에서 계속 새로운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요. 자, 이 제가 노출 클리닉이 보통 5.9%인데 이 인기가 좋았던 영상은 노출 클리닉이 7%입니다. 그만큼 썸네일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영상은 특히 추천 동영상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탐색 기능도 굉장히 높았고요. 제가 즐거워 보는 또 채널 중에서 술 빚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 채널은 사실은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좀 막걸리를 집에서 담궈 보려고 이 영상 저 영상 봤는데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명안 되는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나은 분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 막걸리 만들기에 이 상호 이모님처럼 9만 2천 조회 이분은 모든 요리를 다 하세요. 원래 구독자가 많으시고 10만이 넘으시니까 그러나 처음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요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상을 올리면 영상 자체가 뜰 확률이 너무 낮아요. 검색에서도 안 뜨고 추천에서도 안 뜨고 관련에서도 안 뜨고 그렇다면 처음에는 영역을 좁히고 충성 구독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유튜브로 경제적 자유 얻기 기억하셔야 될거첫 번째 조회수를 늘려라 두 번째 검색 추천 관련 동영상에 뜨도록 해라 자 이것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 썸네일, 롱테일 키워드 그리고 공감, 시청시간 이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회수를 강제로 늘리는 비법에 대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내가 했는데도 조회수가 안 늘어.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조회수를 강제로 늘리는 비법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반드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유튜브 전문 채널 유튜브 4.0 반드시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유튜브가 급성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